깨달음에 이르는 열가지 가정 심우도 영주 흑석사 백화입니다. 기우기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옴 소를 타고 집으로 가노라니 오랑캐 피리소리 저녁노을 속에 울린다 한 박자 노래 한 곡마다 한령없는 뜻이 담겨 있으니 곡조를 아는 이가 어찌 헛된 말하리 시무도에서 서는 본래의 면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진성인 본성을 찾는 것은 마치 광활하게 우거진 숲불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다. 그만큼 본심을 찾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임을 암시하고 있다. 처음 발심한 수행자는 선이 무엇인지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니 이는 마치 길없는 숲 속에서 집을 찾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동자승이 소를 타고 구멍없는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재직도 필요 없고 곧비도 없으며 곧둘에도 필요 없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무해한 모습이다. 이는 곧 본성의 마음은 그렇게 자유자제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물들래야 물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증도 없고 속박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줄 없는 검은고를 탄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서는 결국 무의법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구멍 있는 피리, 줄이 있는 검은고라면 유입법 이 반대로 구멍없는 피리 줄없는 검은거는무입법을 말하는 것이다. 구멍없는 피리의 소리는 육안으로는 살펴볼 수 없는 본성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소리다. 구멍없는 피리 다시 말해 무공전은 구멍없는 피리를 불수 없는 것처럼 깨달음의 경지는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고 말이나 글로 표현해낼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사실 글이나 말로서 나타내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소는 배구가 되는 것이다. 동자와 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피아노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고향인 자성인 것이다. 이때가 되면 시무가 아니고 시무가 되는 것이다.